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v 의 업데이트 관련 영상입니다 자 드디어 22일 신규 서버와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죠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점검 보상 상자는 8개를 받게 됩니다 자 신규 서버 벨로드가 추가되고요 이번에는 두개의 서버 1서버와 2서버만 나오게 됩니다 성물 젠타저드는 바로 프리 시즌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차원 난투전은 8월 6일부터 그리고 월드 보스 레이드는 8월 10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월드 루나트라는 아직 오픈되지 않고 나중에 오픈된다고 하네요. 자, 신규 서버 벨로드에서는 이제 점핑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정 단위로 1회만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점핑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은 바로 90렙짜리가 나오게 되고 어, 마석각인 그리고 아이템 수집까지 전부 다 되어있는 상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업데이트 끝나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에는 다되어있다 하거든요 아무래도 전투력을 하는 120만 110만 기본으로 잡고 스타트 하는 것 같습니다 자뭐 신규 클래스 파이터 관련 영상인데 요거는 공식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로 클래스 변경 지금 21일부터 29일까지 하는데 자 이번 1차 클래스 변경은 기존 10종의 클래스 중에서 파이터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모든 비용이 다공짜고요뭐 장비랑 뭐 스킬 이런거 전부 다 공짜고 어 주의하실 점은 내가 착용하고 있는 코스튬 아바타는 같이 변경되는게 아니니까 이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변경되는 점이 이제 전직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네요 기존 105레벨에서 1 0 0레벨로 다운됐구요 어 레벨 다운되면 따라서 퀘스트 난이도도 같이 하향된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지급되는 전직 포인트 또한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조정되고요. 오늘 레벨업 할 때마다 1포인트씩 받으니까 뭐 다시 105렙 찍으면 은결국 똑같은 양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직 특화가 전부 초기화된다고 하니까 어, 접속하시게 되면 은이 전직 특화부터 다들 찍으시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지역이 열리게 되고요. 지역 이름은 나르지크 연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필드보스 또가벨리온도 열리게 되고 주요 권장 전투력들은 224만부터 401만까지 전투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주요 획득되는 보상들은 문양 지혜의 원천, 문양 각성의 기원 그 다음에 건구광의 전투 주문서, 가벨륜의 마석 정수 조각 등이 있습니다 이건구광의 전투 주문서는 사용할 때마다 1분동안 관통 10, 철벽 10의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지속시간이 짧아요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PVP 전용 전투 주문서 같네요 로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나르지크 연안에서는 스케줄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지역 다 돌고 여기서는 수동으로 직접 와서 사냥터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필드 보스 가벨리온은 매일 오후 9시에 등장하게 되고요. 권장 전투력은 300만 짜리입니다. 자, 1위에서 2위 보상 똑같이 받고요. 자, 깨어난 문양 상자와 문양 각성의 기원, 깨어난 상급 영웅 장비 제작 상자, 그다음에 희귀에서 영웅 등급의 가벨리온 마석 전직 스킬 교무 상자를 받고 전직 패시브 스킬 교무 상자를 확률에 따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등은 깨어난 문양제로 상자, 그다음 문양 각성의 기원, 어그 밑으로는 똑같고요. 4위부터는 이제 문양 지혜 각성 상자와 영웅 문양 상자, 상금 영웅 장비, 똑같이 희위에서 영웅 등급의 가벨리온 마서 나머지들 똑같고요. 6위, 10위부터는 어, 4위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 11위부터는 네, 기본적인 참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이 나오면서 메인 퀘스트 12막이 뚫리게 되고요 자, 해금 조건은 90레벨 이상 맹양의 여정 11막을 완전히 완료한 캐릭터만 열린다고 합니다 신규 필드보스가 나왔으니까 가벨리온 마석판 추가됐고요 조건은 크라투스 마석판 모면의 크라투스 마석판 둘다 만렙 찍을 때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석판 각인이 새롭게 열리고요 대상은 벨리에타 마석판입니다 그리고 신규 지역이 열렸으니까 신규 아이템 수집 30종이 추가됐고요 종류는 총네가지로갑니다 등불 아이템들을 넣으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파이터가 나오면서 푸진목록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스킬이 새롭게 한종 추가됩니다. 이거는 캐릭터마다 정해진 게 아니고 공룡으로 사용하는 패시브 스킬같고요경고한 태세 툴을 박습니다. 효과는 PVP 추가 방어력 증가를 가지고 있고 획득처는 나르지크 연안에 몬스터 처치할 때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 가벨리온 마석 제작식이 추가됐고요. 자 그리고 신규 장비인 깨어난 유성우의 문양과 깨어난 은하수의 문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1강을 할 경우에는 방어력이 추가되고 3강부터는 PVP 추가 회피와 PVP 추가 명중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5강부터는 치명타 저항 7강부터는 치명타 피해가 은하수에만 적용됩니다 어, 나중에 고강까지 생각한다면 은하수로 만들어야 할것 같네요 제작방법은 기존에 깨어난 장비 만드는 것과 똑같네요 문양 지혜 원천과 각성의 기원이 필요하고, 기본 5강부터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성우 문양과 은하수 문양의 강화 능력치가 선향됐다고 합니다. 기존 능력치에서 얼만큼 추가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치명타, 뭐, 네임드 추가 방어력, 보스 추가 방어력이 이렇게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아까 깨어나는 있는 옵션들이랑 똑같은 효과가 적용되는 것 같네요. 어, 실루나스의 미톤 초원과 셀레인 평원이 이제 전투력이 하향된다고 합니다 어, 하향됨에 따라 메인 퀘스트 10막과 11막도 같이 난이도가 하향됐고요 필드보스 크라투스의 난이도도 또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월드 루나트라에서는 엘튼 장비의 획득 확률이 상향되었고요 어, 맹약의 여정 보상 변경이 어, 희귀 등급 맹약의 장비에서 영웅 등급의 오디세이 장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아마 삼막인가 그때부터 이제 희귀 등급 맹약 장비 받는데 어, 아예 없어지고 저번 이벤트로 받았던 오디세이 장비로 바뀌게 되네요. 그외 이제 명예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장비 제작에서 어, 특정 제작 시에 성공하거나 대성공을 할때 이제 명예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뭐그외 이제 파티 레이드에 이제 보이는 UI 관련들 또 이렇게 패치가 되었고요. 나머지들 다 이제 편의성 관련돼서 변경이 되었고요. 자 거래소 판매 제한 레벨이 기존 60레벨에서 95레벨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어, 언제 60레벨이었지? 분명 70레벨인가 80레벨까지 올라왔었는데 언제 60레벨까지 내려갔죠? 아무튼 90레벨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루나트라와 황운의 땅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냥 차원이동 메뉴에서 볼수 있다고 하고요. 어, 합쳐져서 뭐라고 부르는거지? 그냥 차원이동인가? 어, 아무래도 황혼의 땅이 없어지면서 뭐 두개 합친다고 보는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신규 소환수가 또 추가가 됩니다 총 7종의 신규 소환수가 추가되고요 전설 등급 두개 영웅 등급 두개 희귀 등급세개가 추가됩니다 자 캐릭터 삭제 조건이 50레벨에서 70레벨로 조정되었고요요것도 어, 캐릭터 삭제 70레벨 아니었나? 또 언제 50레벨까지 떨어졌었지? 자그 다음 이제 이벤트 관련 내용인데 와 이벤트 추가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복구권 3종으로 획득할 수 있는 5주간 진행되는 이벤트 한개있고요자 그리고 필드 사냥 또는 필드보스를 처치할 때 어, 가벨리온 영웅마석과 축복받은 강화조문서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디 지역이 해당되는가 이거는 이제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직 이 이벤트에 자세한 내용 나와 있지 않고요 자 레벨업 지원 이벤트라고 해서 90레벨 넘어 그 105레벨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벤트가 또 시작되고요 아무래도 뭐 경험치 증가 포지션 요런게 추가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사전 예약할 때 받는 오디스의 레드 장비 여기 안에 구성품에는 이제 반지도 들어있습니다 반지 두개 조각품, 훈장, 수호인장, 룬 이렇게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레드 장비는 아이템 수집에 수집 효과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으로 받는 그 장비 선택권에서 어, 신섭에서 하실 분들은 장비로 몽땅 받고 악세사리도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 악세사리보다 높은 능력치가 나올 때 여기 훈장, 룬, 조각품, 훈장, 수호인장, 룬어 여기 있는 것들 아이템 수집에 넣어서 또 능력치 추가로 받으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신섭 한정으로 이제 성장 혜택 이벤트들 시작되고요 여기서는 기간 동안 실루나스, 르나트라 특정 지역에서 경험치와 전리품 골드 획득량이 증가하는 하타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별도 안내식까지라서 아무래도 최소한 한달 이상은 유지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신섭 전용 길드 기부 이벤트도 같이 시작되고요. 경험치를 좀 배로 더 받게 됩니다. 자그외 이제 여름 이벤트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추가됩니다. 월드 미션과 웹이벤트 요거는 이제 미션 수행하고 홈페이지 가서 쿠폰 받는 그런 이벤트고요. 망토 제작지원 어, 예전 에 했던거 그냥 재탕하는것 같고 접속선물 그 다음에 골드상점 포션상점 어, 골드상점이 또 새롭게 나오네 그 다음에 7월 30일부터는 격전지 필드버스 3종의 처치기여도 1위에서 12순위 보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그 외에도 이제 월드버스 차원난투전 보상 두배와 몽틈 황운의 땅 골드패스 아니 황운의 땅 합쳐진다며 근데, 야, 여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 조사 지원범위 확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와, 이거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또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 와,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7월 22일에 추가되는 신규 서버와 신규 클래스, 그리고 여름 이벤트,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내일 오후 3시에, 한번 생방송을 통해 신규 서버 파이터 어떤 캐릭터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